4.밑에 점 밑에 도형이 들어와야 됩니다. 간혹 문제를 푸실때 4 옆에 도형을 놓거나 4위에 도형을 놓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되고 항상 문제번호 4보다는 도형이 밑에 있어야 됩니다. 입력에 직사각형을 선택하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해주시고 더블클릭을 하겠습니다. 개체 속성 창에서 가장 큰 크기 110-140 에을 만들겠습니다 연한 하늘색 직사각형입니다 기본을 누르시고 110-140 채우기에 가셔서 색은 실제 시험장은 흑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컬러를 선택할 필요 없이 색깔이 너무 진하면 글자가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색깔 중에 아무거나 그냥 막 고르시면 됩니다 선에 가서는 선 굵기가 0.12가 기본값입니다 그래서 0.12 해주시고 색깔은 검정으로 해주겠습니다 설정 누르시면 이제 사각형이 만들어졌는데 마우스 오른쪽 새 그리기 속성으로 를 체크합니다 이제 사각형을 그리면 똑같은 속성을 가진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이젠 여기 위쪽에 파란색 제목 사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크기는 105에 15죠 기본 탭을 클릭해서 105, 15를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선을 클릭하시고 반원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여기에 반원이죠 그 다음 채우기에 가서 면색을 파랑으로 주라고 했기 때문에 하살표 색상 테마를 눌러서 오피스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파랑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설정 이제 이 제목이 절대로 4번보다 위로 오면 안됩니다. 지금 보시면 4번하고 좀 비슷하니까 좀 안전하게 밑으로 많이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각형도 밑으로 좀 내리겠습니다. 크기 조절점이 이 선의 위에 맞닿도록 방향키로 이동시켜서 위치를 잡아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도형 안에 글자 넣기를 하겠습니다. 블럭을 씌워서 궁서24 흰색을 해주겠습니다. 글꼴을 클릭해서 기응만 누르시고 동서 클릭, 글자 크기 24, 흰색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수평 수직 가운데니까 가운데 정렬을 눌러주겠습니다. 초록색 사각형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사각형, 적당한 크기로 대충 드래그 하시고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기본 탭을 클릭하시고 크기는 60, 30 선택해주시고 설정을 누르겠습니다. 더블클릭해서 저희들이 여기 테두리 선 모양이랑 면색을 안 바꿨네요. 선 탭을 클릭해서 둥근 모양 채우기를 눌러서 면색을 여기 있는 색깔들 중에서 같은 색이 있으면 안됩니다. 다른 색으로 하나 골라주시고 여기 사각형의 크기는 120에 50이었네요. 더블클릭 기본에서 120에 50을 해 주겠습니다. 설정 적당한 위치로 잡아 주시고 그림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그림 위치가 내문서 ITQ픽처에 있다 그랬죠. 라이브러리 누르시고 문서 ITQ픽처 로고 1, 1이니까 로고 1을 클릭해 주시고 넣기 해 주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해 주시는데 요렇게 사각형에 포개서 만드시면 기존에 있던 사각형에 가려져서 편집할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크기를 조금 키워서 입력하실 때 약간 바깥쪽에 아무것도 없는 공백부터 드래그 하시면 편집이 조금쉽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본문과의 배치 글 앞으로 해주시고 더블 클릭 크기는 40에 30이니까 40 해주시고 30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문서에 포함은 그림에 가시면 문서에 포함이 기본값입니다 건드리지 않으시면 되고요 그림 효과에 회색조 또는 그레이스케일이라고 있죠 그림 탭에 하단에 보시면 회색조라고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하이퍼링크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제목에 설정한 책갈피로 이동하라 그랬죠 여기서는 설정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쪽 하이퍼링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제목에 설정된 책갈피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클릭해 주시고 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적당한 위치로 드래그해서 놓아 주시고 글맵시를 넣어 보겠습니다. 입력에 가시면 글맵시라고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그냥 글맵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글맵시는 어디에 입력이 되냐면 현재 커서가 있는 위치에 만들어집니다 근데 저희가 사각형 안에 만들어지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일단 취소를 하시고 커서를 4점 밑에 깜빡이게 하겠습니다 커서를 4점 밑에 깜빡이게 한 상태에서 글맵시 다시 하단에 글맵시 이름을 친환경 자동차로 주겠습니다 굴림을 찾아 주겠습니다 스크롤바를 메니로 올려서 볼림을 클릭해 주시고 글맵시 모양을 눌러서 나비 넥타이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설정 커서가 있던 위치에 글맵시가 만들어지죠. 더블 클릭하셔서 크기는 60에 30으로 만들어주시고 채우기를 눌러서 면색을 빨강을 해주겠습니다. 설정 마우스 오른쪽 본문가에 배치해서 글 앞으로 해주시고, 원하는 위치에 놓아주시면 됩니다. 방향키로 원하는 위치로 맞춰서 놓아주시고, 직사각형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직사각형,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주시고, 더블클릭, 기본에서, 크기는, 12, 12랑 15, 15 있으니까 저희는 큰 15, 15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15, 15는 흰색을 제외한 임의의 색인데 이 색의 도형 색깔이 같지가 않죠 그래서 채우기에 오셔서 면색을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면색을 쓰시면 됩니다 설정. 다시 직사각형 눌러서 안에 대충 드래그 해주시고 더블클릭 크기를 12, 12 해주겠습니다. 기본 탭 클릭 12, 12 해주시고 면색은 흰색이니까 채우기에서 면색을 색상 테마의 기본을 클릭하시고 하향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글꼴은 도둠 20pt 니까 설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안에 글자 넣기 1 적어주시고 블럭 씌워서 글꼴을 클릭 ㄷ을 누르겠습니다 도둠을 선택해주시고 20pt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 해 주시고요 모서리에 둥근 모양을 안 좋네요 사각형을 더블클릭하시고 선 탭을 클릭한 상태에서 둥근 모양 선택하시고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방향키로 원하는 위치를 맞춰 주시면 됩니다 가로 글상자를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합니다. 네모의 화살표 모양일 때 더블 클릭해 주시고 종류를 클릭해서 파선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설정을 누르시고 바깥쪽을 눌러서 도형 선택을 취소하신 다음에 안쪽에 마우스 모양의 I자일 때 클릭합니다. 그리고 글자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글자를 블럭 씌워서 도둑 18을 해주겠습니다. 클릭하시고 디귿 18 입력하시고 엔터를 쳐야 크기가 바뀝니다. 꼭 엔터 쳐주시고요. 가운데 정렬을 하겠습니다. 선택하실 때는, 클릭, 시프트 누른 채로, 클릭, 글자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형 3개가 선택이 됐고, 그 상태로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로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로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이제, 글자만 바꿔 적어주시고, 색깔을 바꿔 주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완전히 끝난 겁니다